No. No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허설. 아, 네 레이팅으로. 인사드리겠습니다. Ready! Burn! 안녕하세요. 제야스티입니다 그.. 뭐였죠? 제가 여드릴게요 네? 아. 네? 아또 아, 민트 초커 눈 빼우셨어. 아, 와. 와! 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야 이거 야 TV에서만 보던 거 아니야? 어, 아, 유튜브 진짜, 아니야? 아니, 아, 어. 야나 일곱 일주일 상상도 못했어.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는,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달성하신 감사합니다.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. 앞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합니다. 자,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? 유튜브는 커뮤니티의 발전을 <웃음> 기쁘게 생각하며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신 것을 기념하고자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. 와하드립니다 네, 어차피 구독자 100만 명에 떠들어서 어떤 구독자를 기억하시는지 묻는 질문을 받게 되지 않 <웃음> 감사합니다. 와우. 와. 근데 여기, 야, 여기 비어수피 적혀져 있어요, 여러분. 대박이다, 와. 이거 우리가 받게 될 줄이야. 야야야아 아, 진짜 이제 아, 아. 100만 구독자 천만 천만 구독자. 구독자 앞으로 어, 저희 저스트비 팬분들과 100만 함께 100만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거, 이거 잘 걸어놓고 음. 그 골드 버튼을 받는 음. 음. 그날까지 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<웃음> <타고 웃음> 아, 저희 영상 하나 두개씩 올라가는 때가 진짜 없그제였는데 벌써 이제 10만 명을 달성했어야 되겠 저희가 20만 명된거 아닌가요?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해서 는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함께 만들어봅시다 액슨단. 하고 싶은 말들을 앞에 멤버들이 음. 잘 해줘서 <웃음>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골든 버튼 욕심도 <웃음> 나고 타이어 버튼 욕심도 나고 음.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, 여기 저스트 비가 적혀져 있지만 저는 여기 블루닷 직원분들까지 정말 음. 너무,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팬분들도 너무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100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진짜? 너무 진짜 팬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말 멋진 컨텐츠와 영상들 만들어주신 저희 네. 스태프분들, 블루다치, 직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 뵐 테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와 많은 좋아요,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전, 감사하고요 Rama, 사랑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하철였습니다